뭐? 거좀 맨. 어. 안해안 해. 니까 남자 머리 빠이 라면이 더 맛있죠. 라면이 더 몸에 안 좋아. 참셨어요게 갔으면 좋겠어. 녹화하면서. 빠르게가는 거는 메파. 너무 어. 너무 재미가 이 없어요. 이 그냥. 젊음이 아깝워 아까면... 젊음이 너무 아깝고. 맞아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봐야 돼. 미스터트롯2 박지현이 밸런스 게임에서 자신은 귀여운 게 아니고 섹시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젊음이 너무 아까워서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. 화장빨이 <웃음> 없어. 남자는 머리빨. 메이크업 뭐, <웃음> 안 해도 되면 올 돼요. 메이크업 안 해도 크안 해도 메이크업 안 해도 메이크업 안 해도 메이크안 해도 메이크업 남자는 머리 빠리는 의상 그렇지. 해외 상 지금 보이 못 하시. 지 아니 라면이 더 맛있죠. 라면이 더 몸에 안 좋아. 늘게 갔으면 좋겠어. 녹화하면서 늘게 갔으면 좋겠어. 녹화하면서 빠르게 가는 거는 너무 많고.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 그냥. 젊음이 아까워 젊음이 너무 아깝고 어 맞아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봐야 돼난 귀여워 그러니까. 아난 귀여워 아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귀여운 아거 같아 뭔 소리예요 이거 빨리 팬설비야 난귀 아 저도 큐티로 뭔 소리야 있어. 너 섹시야 드로트의미래 책임지 우리는 최강 대학 브레.